제일 싫한 사람인데 운동 <웃음> 할때 늦는 사람, 아 그리고 운동할 때 장비 탓하는 사람. 오자마자 면박 주네. 어, 어. 어. 자 오늘 여기가 제가 운동하게 돼. 아 멋지네. 아 어, 몸풀자. 아 몸풀자. 자 션키 뭘 봐? <웃음> 오늘, 자 오늘 어 다친 니케와 다쳤어? 몸이 안 다친 것같아데 <웃음> 다친... 미키와... 응. 어, 턱걸이 대결... 턱걸이 아, 대결... 어떻게, 어떻게 생각해? 턱걸이 대결... 대결... 아, 우리 대결... 하나. 아, 턱걸이 네. 외길 인생... 션티... <웃음> 턱걸이를 몇년 동안 하셨다 그랬죠? 아, 제가 유치원 졸업하고 와서 바로 시작했어요. 와. 보이스카웃보다 빨리... 아, 와 했네 지금 턱걸이가 어느정도? 자면서도 턱걸이를 하신다고? 잘때 턱걸이 하고 자면 되게 편안하게 자요 매달려서 자신다고? 매달, 아니 매달려서 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땡긴 채로 자요 땡긴 채로? 하 <웃음> <편한 웃음> 어, 한... 턱걸이 외길 인생 28년 음. 자 등을 보고 계십니다 턱걸이 자 턱걸이는 이런 거다 안전하게 운동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물론 중량을 메고 하는데 <웃음> 너무가 <많은가? 웃음> <웃음> 잠깐만 헛걸이 몇년 차라고? 진짜 몇년차일까 진짜로 헛걸이 <웃음> 그래도 한 3년이 있질 <웃음> 않까 3년 밖에 안돼왜 <웃음> <안 웃음> <왜> 줄여? <웃음> 강구 담아야? 돈내기 가. g 니 고! 어떻게 <웃음> 됐나요? 버텨주는 게 중요하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광배가 광배가 화났어 <웃음> <웃음> 아 내가 웃겨서 못해 한 40개 나올 수 있는데 내가 한번 웃으면은 그만 들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오 이어폰 주았다 아직 죽지는 <웃음> 않았고 원래 이렇게 생긴 건가? <웃음> 아 이것만 필요하셔서 빼갔네 니케 턱걸이 하는 거 한번 봐야지 턱걸이 외길 인생 27년 아, 도, 동생이었구나 나보다 아 근데 진짜 아 이거 아 어깨, <웃음> 아, 어깨. <웃음> 굉장합니다 네 진짜 자세가 너무 좋아 쫄고 자 동해물가. 아 우리 니케는 항상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운동하는 거 좋아해요. <웃음> 전화가지고 전가 네, 전화가 와가지고 엄마가. 음, 어머니. 운동할 한... 때 가장 중요한 건. 아, 한다. 정신. 정신. 정신. 어, 정신과. 어, 그럼 우리한테 없는 건데. 정신없지. 어, 없는 건데. 우리 정신 없지. 약한 사람. 운동할 뭐. 때 필요 없는 건 자존심. 자존심. <웃음> 그럼 이제 첫, 첫 번째 세트. 턱걸이 20개 갑니다. 맞아, BCAA 자, 두 번째 세트. 다시 스무 개. 아유. 어, 가봅시다. 아, 어휴. 너무 힘들어. 벗고 가자. 오. 근데 밤에 이렇게 나와서 운동하면 헬스장이랑 전혀 다른 느낌이... 아, 뭐지? 너무 기분 좋지 않아? 아, 시원한 공기가? 아, 근데 이렇게 이제 밖에서 운동할 수 있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거. 운동할 때 마음 자세가 참 중요한데 11월이든 1월이든 8월이든 뭐가 중요해 안 그렇습니까? 마음가짐 만딱 챙겨오면 나도 이제 다이어트 끝나고 살좀 붙었다 이. 그죠? 아, 이세 번째 세트 쓰셔. <목소리도> <저, 내, 내, 목소리도> 네, 쓰세요. <웃음> 네, 네, 네, 네. 같이 쓰셔도 돼요. <웃음> 공원에서 운동하는 게 작년 이후로 처음인 것 같다. 나는 어찌. 아씨. 집은 무게중심을 맞추려면. 편하게 맞추려면 발을 앞으로 좀 뻗어주고 하는 게 아유 가슴에 아유 자극이 많이 오지. 알겠어. 살짝 가슴에 집중해서. <웃음> 짐 가서 딥하는 것보다 아 맞아. 밖에서 하는 게 가슴에 자극 훨씬 잘해. 그래, 더 힘들어. 더 힘들어. <웃음> 바가 훨씬 두꺼워 가지고 진짜 이렇게 어. 잡는 것도 되게 편하고 평행 보이체조최하는바 느낌이라서. 토저스트. 레고. 고. 고 예. 살려주세요. 밤 아홉 시인데도 그래서 턱걸이 하시는 분도 많고 농구 하시는 분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되게 많고. 우리가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학교 주변이랑 대학교 소원이 참 살기 좋은 동네에요. 그지? 아 서울이 너무 싫어. 아 싫은 게 아니라 나랑 안 맞아. 회사는 진짜 가까운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진짜 맞죠? 여기가 카페 카페 거리인데, 영, 뭔가 약간 안개 낀것 같은 느낌. 어. 조명, 사람들 카페 다 오르진 게 진짜 너무 이쁘다. 자, <목소리> 세 번째 세트 갑시다. Let's go. 어휴, 쉬는 시간. 다이어트를 하고 팔자주름 주름이 많아졌다는 얘기 내가 너무 많이 들어봤거아 그래? 나1 50팩 샀잖아 그 AHC 그 2단계 스텝 하나 팔자에 붙이고 그또 붙이고 하는 건데 아 진짜? 아유 어, 좋아 이거.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두번 썼는데 어두번 밖에 안 썼어 와 고양이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? 사람도 너무 많고 고양이도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왜 무서워하지 않냐면 내가 종종 여기 퇴근길이 여기니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운동하자 애들이 좋아해, 고양이들. 어, <웃음> 진짜 너무 무겁다, 몸이. 후, 드디어 다섯 세트를 <웃음> 완료했습니다. 아, 두개못 채웠는데, 봐주나? 하고 네. 올까? 운동은. 정신력이지? <웃음> 어우, 서비스로 하나 됐다 <웃음> 앞으로는 직접 운동하는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해요. 아, 날씨가 너무 좋아서. 이 주변이 너무 예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러면 오늘도 <웃음> 비타노를 <비탄> 드세요. <하루> <웃음>